대장, 지금 막 지역 정찰을 마쳤는데 이 짐승! 아, 뭐요? 아직 당신한테 입도 뻗고 다했는데 그렇지만 생각했잖아요 아, 그래 탈레파시 능력자였지 와서 일이나 처리하자고 그러죠 네의 알다니스? 집행관? 어떻게 여기까지 왔소? 구조들이란 희망은 버렸었는데 너무 충격받지 마 나도 겪어본 일이야 이 인간은 뭐냐, 테사다르? 난짐 레이너라고 하오. 사람 무시하지 맙시다. 아무리 프로토스라고 해도 말이오. 우리 모두의 희망을 걸겠어엔터로아둔 용감한 아이어의 후예들이오! 와, 그러면 지원군을 보내주겠다는 말인가? 이 구역을 구하기 위해 내 최악의 적과 함께 일하게 되다 정말 믿을 수가 없구나. 분명의 신이 요즘은 너무 제멋대로라니까 꼭 영감님 같은 소리를 하는군요, 피닉스 내가 너보다 368년을 더 살았다고 해서 날 무시지는 마라 젊은 레이너야 나는 아직 대란말로 뭐라고 하더라 한창 때리던 말이야 제가 잘못했군요